많은 분들이 푸시업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슴이 뭐 들어오는 동, 마는 동. 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멸치 대장 이정원입니다. 멸치탈출 하는데 저는 벤치프레스보다 푸시업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푸시업을 진짜 정확하게 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푸시업만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이거 되시면은 푸시업이든 뭐 가슴 운동 끝난 거예요. 보세요. 요거, 요거. 많은 분들이 푸시업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슴이, 뭐, 들어오는 둥, 많은 둥. 그래서 괜히 뭐, 어깨, 팔, 여기만 들어온다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여기서, 바를 잡을 때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야 어깨가 안 떠요. 바를다른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아. 응. 이렇게 잡으면, 벤치프레스 할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내려가야겠다 생각해서, 내렸는 가운데, 이렇게 된다고. 빠 푸쉬업을 할 때, 이, 그립을, 썸리스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초보분들은. 플러스.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팔꿈치를 안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이렇게 뜨지가 않게 된다고요. 이렇게 모으듯이. 자, 감아준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걸어주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가슴. 내가 여기 바에 닿였을 때 이미 내 가슴이 걸렸다고. 이 걸린 상태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해야지 내려갈 때 가슴이 이렇게 찢어진다고.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운동이 안 된다고요. 딱 걸어서 찌찌가 나온 상태. 그러니까 윗가슴을 살짝 이렇게 벌려줘요. 그러면 광배근이 들어간다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 후다달 하다고. 딱 엎드린 상태부터가 후다달 하다고. 그 상태에서, 보세요. 자, 포인트.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내리, 찍는 게 아니라, 봐요. 이 상태에서 벌어져야 된다고요. 자, 많이 내려간다고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흉추가 움직여야 돼요. 흉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흉추가 이렇게 그러니까 푸쉬업 하기 전에 흉추를 움직이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라고요 푸쉬업을 잘할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그래서 초반에 로우 운동을 해 줍시다 로우 운동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등이 수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푸쉬업 운동을 훨씬 더잘할수 있다고요 자 가슴을 쓰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견갑의 안정화가 첫 번째. 일단 어깨가 절대 뜨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푸쉬업을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가슴이 벌어지질 않아요. 가슴을 벌리면서 이렇게 얘가 늘어나야지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내려간다고 하니까 안 벌어지는 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벌어져 놓고 이렇게 밀면요. 이게 무슨,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밀면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벌어졌으면은 가슴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가슴이 이렇게 움찔하고 나오질 않으면 운동이 안 된다고요. 뭐 가슴 근육이 있으니까 나와 보인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쓸줄 모르니까 그냥 뻗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그걸 잡아내시면은 운동이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급해가지고 이거 쉐를 그냥 계속 채우려고 이거 뻗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벌리는 것만 신경 어요 다른 거다 신경 쓰지 말고. 벌린 채로 밀수 있는 데까지만 밀어요. 거울을 봐요 거울 아까 잡은 재로 쫙 가서 쫙 벌렸어요 벌린 채로 그대로 쫙 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가동범위만 다 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따가 제가 회원님이랑 같이 이걸 보여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잡고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보면은 딱 봐도 좀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밖에 안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학창시절에 이렇게 많이 잔 사람들은 이, 이 흉추가 굳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유튜버들이 하는대로 푸시업을 다 내려가면 될까요 안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상을 입거나 또는 가슴이 안 들어간다고요 푸시업을 했을 때 가슴이 들어가는 원리는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거예요 가슴이 안 벌어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는 게 진짜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거고 나만의 맞춤형 가동범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까지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단 1cm를 했더라도 운동이 됩니다 가슴이 다 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더 늘려 나갈 수 있을 때더 내려가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 운동이에요 숄드패킹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거 뒤로 젖낀다고 어떻게 하면 냐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은 운동이 안 돼요 윗가슴을 살짝 이렇게 툭 벌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음. 근데 억지로 제껴나가지고 뭔가 이게 잘안 넘어간다 그러면 비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벌린 채로 쭉 짜는 거지 그렇지 넘어가서 벌린 채로 쭉 짜는 거지 이렇게만 해도 엄청 펌핑이 된다고요 초보분들은요 이게 애초에 라운드 쇼드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푸셔 뻗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뻗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견갑을 잡은 채로 뻗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잡은 채로 뻗을 수가 있어요 가슴을 편 채로 이렇게 뻗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뻗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를 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빼야 돼요 첫 번째는 욕심 무조건 다 뻗어야 운동이 된다는 그 선입견을 버려라 두 번째는 전거근 운동 그러니까 피지크 선수들이 음 근데 포징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렇게 광배가 나오잖아 요 이런 식으로 이 나오는 근육이 뭐냐고요 전거근이라고요 이렇게 늘리는 전거근 자체를 움직이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깨를 고정시킨 채로 어떻게 이걸 뻗느냐 말이 안 된다 그 분들은 이 전거근이 늘어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야 보세요 전거근이 늘어나야 돼 전거근이 늘어나면서 이 광배근이 끄집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푸쉬업을할때 가슴 바로 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전거근의 능력이라고요 뻗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가슴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숄드 패킹을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 자연스럽게 뻗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남들이 잘하는 사람만 따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일단 전거근을 써서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움찔 움찔 움찔 할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j o k bumping, bumping, bumping.